맘에 들어? 응. 이거 장만으로 또? 응응. 우와. 안녕하세요. <웃음> 내 카메라지 고마워. 아, 어, 야. 얘는. 아, <웃음> 내 카메라. 음. 어. 안녕하세요. 테스트. 안녕하세요. 코 어. 안녕하세요. 우리 엄마가 요즘 카메라가. 고장나서 카메라를 새로 샀어요 <웃음> 엄마 등산 가는 사람 같지? 응. 음, 완전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우리야. 어? <웃음> 너무 신기하다. 너. 내하고 식당 어. 이야 어. 불고기 먹자, 불고기. 올라가세요. 어 계단 주신? 누가 주는데 처음 봤어. 맞아 맞아 그래도 이렇게 반복 주는데가 처음 봐. 아, 여기 중량 같아. 안매워 진짜? 아, 엄청 맛있엄마 <웃음> 매운데. 안 매워? 매운? 조금만 먹으니까. 근데 혀를 왜 넬릇넬릇거려? 네랑 아, 이게 반가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고기 더좀 자라서. 니넬로 자라서. 알았어. 너무 맛있어. 된장 살짝 묻혀줄까요? <웃음> 집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? 우리 집보다 잠깐만 음. 엄마보다 좋은 건 뭐야? 아니 집 에? 우리 집 집보다 엄마가 좋다며 근데 왜 엄마보다 집이 좋아? 헉? 아니요 집... 보다 우리 집보다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집... 자기 자신이어요아 자기 자신? 응. 어 맞아. <웃음> 자기, 정답입니다. 엄마 딸기 자기 얼굴이 있잖아. 내 자기 얼굴. 식사나 하세요, 아줌마. <웃음> 야너내눈 속눈썹 어떡해? 아파. 나고인. <웃음> 음. 그러면 에너지가 지방을 변신해서 아오. 아오.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운동을 하면 음. 더 에너지를 많이 얻어수있겠죠어 그래? 몸 바로 운동을 하면 좀 안될거야 응 음, 안돼? 응몇분 음. 후에? 음. 7, 5 분. 응 어. 이정도 기다리고 나서 음. 음. 음. 운동 안하면? 음. 중소감은? 지방으로 변신하는거 지방으로 변해서 어떻게 돼? 지방으로 변해서 나중에 엄마가 말했던것처럼 키로 변할거야 알았어 아. <웃음> 아. 너희들은 걱정하 지방 말. 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먹어 엄마 하난밖에 걸린거요 없어? 또 없어요 빨리 주세요 남아있네 <딸이. 웃음> 다 먹고 말해 아 딱딱딱딱 첫 오늘 축제 날리네오저축 아, 축제 참여하러 가시나보다 우린 거기서 놀다 가자 무슨 축제일까? 아니 그래 들어가 딸기 축제 딸기 축제? 딸기가 저기 있네 혜리는 무슨 축제 같아? 축제야 아 까먹었어? 아까 써있더 아까 불 뭐라고 써있던데? 어 불꽃축제 아 그래? 불꽃축제 뭐하는데? 몰라 응. 뭐, 꽃축제가 꽃, 꽃? 오늘 꽃축제 하나보다 음. 그치? 뭔가 근데 음. 결혼식 간거 아닌가? 아 글쎄 공원에서 뭐 먹을까? 어뭐 아. 먹어? 엄마가뭐저 어? 음, 마 공화에서모토마토스마켓티를 먹어.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? 오늘 까지 비행 공항이야? 어, 걸어갈 거야? 어, 걸어갈 거야. 오늘 오늘 10월 7일. 10월 7일? 어. 내일, 내일 시... 하나 보네. 내일이요 어, 어. 어, 내일? 어, 내일 올거 그랬다. 응, 꽃 축제인가 봐. 꽃이 많이 있다. 그래서 여기가? 어, 내일. 그럼 내일 가야겠네 우리가. 내일은 못 오지. 2월? 2일. 도망가야지. 도망가야지. 도망가야지. 도망가야지. 도망가야지. <웃음> 엄마 등산 가 사람 맞아? 어 여기 산 같잖아 아, 그러네 등산 가는 사람 맞네, 엄마 어, 응, 복장 제대로 했네, 엄마, 어. <웃음> 엄마 가는 사람 맞네. 어, 소풍 가는 사람 맞네, 장혜리 나는? <웃음> 너네 놀러 가는 사람 맞네 아, 난그 놀러 어파워 보여. 어 저에 가봐 뭐 이사하려고? 엄마 왜? <웃음> 어. 엄마 이리 오봐어 어, 봤어 이리 왜 와봐. 뒤에 뭐가 있는데? 엄마 이리 오지아 여기 서정동 동상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어 어 맞아 맞 어거기 아마 너가 생각하는 게 있나 보다 엄마 복 결혼하고 10년 후에 임금이 되셨대 22살에 12살에 혼인했으니까 혜리 5년 남았어 5년 후에 결혼하는 거야 하 건데? 아니 날고 싶은 마음이야. 날씨가 적당하고 날고 싶은 마음이라고? 응. 엄마는 기분이 어때? 엄마는 안 <웃음> 엄마는 마피니 님의가 가릴게요. 엄마는 기분 엄마 기분이 날아갔다가 내려왔어. 마피니 님에가 <웃음> 그냥 아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힘이죠. <어때요>? 힘이 어때? 어때? <웃음>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에 꼭 와보세요 여의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2022년 10월 8일 바로 내일 날에 불꽃 축제를 한답니다 꽃뺄수 있는 거 이런 거나 봐요 여기 이제 구경해 드릴게요 지금 너무 좋아요 좀 기분이 이렇게 한시간까지 지하철 타고 왔지만 진짜 좋아요 여기 꼭 와보세요 여기 여의도에 새고 있는 분들도 꼭 가보세요 좋아요 여기사 하는데 저는 여기 봐가든이쪽까지한번가요 <웃음> 놀줄이야 어머 어머 아이고 안돼안돼안돼 엄마 왜 너무 귀엽지 아 너무 귀엽지 야. 어. 엄마가 오늘이야, 오늘. 왜? 오늘이 8일이야. 왜? 엄마 어, 놀랄게 8일이야? 어. 아! <웃음>